너 이빨 보이지 마! 이빨 보이면 안 해줘! 응? 이빨? 야 이야~~ 야 아, 야야야아좀 그것도 저... <웃음> <웃음> 되게 싫어하는 표정 지으면서 자꾸 긁어 달라 해 <웃음> 이러고 있어. 아이스 <웃음> 아 어, 너는 너무 귀찮아. 오늘 왜 이래? <웃음> 왜 이래? 알알알 아, 이끌고 달라며. <웃음> 아, 나 진짜 손절이야. 이 자식아. 자! 네? 니가 긁어 달라며! 아 그럼 안 해! 니가 긁어 달라고 화내면 내가 왜 긁어줘야 돼? 어? 어이가 없네? <웃음> <웃음> 진짜 왜 저래? 씨. 긁어 줘 봐라! 긁어줘? 아 진짜 와우 자, 살살. 미미. 살살 살살 살살 긁고 있잖아 너 이빨 보이지 마 이빨 보이면 안 해줘 응 이빨 너 이러, 이런 표정 들으면 안 해줘 공때 <놀람> <놀람> 말해줘? 응. 응? 안 해줘? 응. 동태. 동태 안 해줘? 동태, 그럼 표정들만 안 해줘? 진짜 까탈스러워 지금 딱 마음에 드나보다 손가락 두 개로만 긁어줘야 돼아 손가락 네 개를 다 써서 마음에 안 들었어? <웃음>